들 아니 우리 중보시던 분이 갑자기 노들들 아이고 바로 바로 이만 다아 이게 하나 오른쪽 이스 이쯤이야 어내피 샘7 7아샘7 7한번이 조심 나이스, 나이스. 아 미안해요 답 뺏었네 이스어 브링잉 어 형이 <웃음> <웃음> 어, 또오셨다 알고 보니 시청자님 시간 시간 회수, 아, 고보니시청자님이셨하나다 아, 아, 아,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 아, 아, 길게만 하나. 그냥 하나. 길게 핑두게, 길게 핑두게. 올바, 올바, 올바 갔 살려줘. 마로 있는 것 같은데, 폭조심 누구세요? 누구세이세요누구세 명, 누구세요? 누구세구세요 누구세요? 누세세세 계단. 세요요 계단 본입패배하였습니다 <웃음> 자기 뺨때리거 뭐, 이거는? 아, 아 그래요? 같이 깨 갖고 온야 나왔는데. 아, 아, 아 어소도나어이마이네 스피 있어? 아중밀렸나보 아, 아니 우리 중보시던분이 갑자기 사아너아 어, 아? 온다 온다 온다 눈 온다 눈 온다 점파실줄알는데 아니네 예. 뺐어요 왼쪽으로? 어, 또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저전진아들들들 아이고 아, 아, 바로 받아 가시네 가복 하나 했다 가복 하나 가복 하나 세마나 1분 1분 나이스 힘많다아 이게 하나, 하나, 하나 오 나이스 조섭니다 역시 갔었 아무나 할수 없지. 네. 싸다가도한번 잘하면 칭찬받는 좋은 세상. 아, 칭찬돼야 돼. 오케이. 칭찬을 매말라 했어. 칭찬아, 음, 칭찬리 레이고 어, 어, 뭐. 거 미는 거 아니야? 밀는 거다, 미는 거다. 이거. 끝까지 안됐 빙? 그럼 나온 거 아니야? 오. 어, 나왔 나이스. 너무 잘하고. 칭찬리 레이. 그니까 <드린> 형저빈 있어요. 는 저도 는 잡히는 잡히는 이거 는 잡히는 잡히는 는잡는 잡히는 잡히는 잡이는 잡히는 는 잡히는 잡히는 뭐야 뭐야 히는 잡히는 잡히는 잡구야 잡히는 잡 가복 잡히 가복 히는 잡히는 잡히는 어내 피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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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머님 어, 유명, 하긴유명지핑 하나. 바로다, 말빙 간다. 빙, 저 일단 아, 빙, 빙두개 있습니다. 빙두개 들고 있어요. 아, 이, 빙 뭐예요, 어떻게 한번 가실 지게차 일단 좀, 좀 지게차 폭만 보기. 가볼게 일단. 자, 을 하나 두 개. 이만, 하나, 이개 이만, 이만. 이만. 이 이만. 이만. 이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만. 이이이이이 아, 물을 갑자기 피성이날라다니는데 에? 아, 가스는 스나이 고장 아닙니까? 역시 어 많다 눈 많다 이거 어나스나먹 우와 길게 아, 아, 연마 새벽 나완대 다먹고 밴드 이거 눈동끝 틀러 되겠다 이거. 적배 많아서 나도 조심하고거나기 나우기, 나우기, 나우기, 나우기, 나우기, 나우 나우기, 나우기, 나우나기나나나나나 자형저저 저, 들어가요 쌓버렸어 가보 둘아 문이 페이드를 살렸 이거 세 빠르게 한번 가볼래? 나 먼저 가봐래 없이 그냥 가도 돼자중끝 작업해줄게요 아아 깼다 뭐야 누구야 이거 접니다 등통하나 <웃음> <웃음> <는> <웃음> 샘샘샘샘샘샘샘. 자, 일문 3명 나오겠죠? <웃음> 한명밀렸안 응. 밀렸어. 밀리지 않았어. 눈 검갈래야 우리 빼서 중에서는 막못 어, 하는데. 제년 검검 한번 가져가세요, 앞에 전진 조심. 자송자니다죄송합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지킨다상가대핑 까줄게요. 자, 상가대핑 하나. 아, 중중중 중. 중, 중, 중. 발다발진발인데 샘발. 어, 앞에 앞에 응. 아, 군이 아, 패배하였 반나셨나 본데 그와중에 저도 검한번 가야 겠.. 아니다. 눈 다시 감 길게 안 길게 한번 먼저. 장맞춘다 마루 쪽으로 더 빠지긴 했어요. 접해서 폭조심. 아눈토핑 어, 방렸다 아, 아, 끝에. 이제 두개 끼네요. 저정가많을인데가 많은데. 가 많았음. 눈눈 봤어 봤어. 와, 못도망 가게 몸으로 막는네 먼저. 아, 아까 14킬 1대 쓰였나 그랬는데. 뭐야? 방고스 갖다 버려야겠다. 어, 연상님 안녕하세요. 감자스나파. 둘다 봐. 우리 와, 건복. 맞춰? 와, 미쳤다. 아, 건복 없네, 우리. 어, 다음에 건복. 건복, 건복, 건복, 건복. 이문 들어간데? 문이 문도, 이 온다 이 문도. 이 온다 이 문도. 검 문도. 이 문도. 이 문도. 이이거이이거이 문도. 이이사람도이도도이 문도. 이 문도. 이문이 문도. 이문 자, 공괴. 검한 채소 둘. 채소 둘이야. 채소 둘. 검정 하나 반스나반두명 더. 두명 더. 하나 더스나반스나반스나반 오케이. 개필 거야 리스크. 저배 뺏겠다. 저배핀 까고 밀어 볼까 그냥. 어차피 개핀 되지. 자, 아 응. 빠지는 중. 앞에 앞에 있다. 어 뺐어요. 아. 문철이 형 도발. 캠핑 들어온다. 태양초반. 문철이 형두방 받았어. 안고서도. 우리 검 한번. 뭐니? 검강거 조심해 오케이. 배안 보인다. 검적 배같다 아군이. 와, 저거랬어, 윈체? 개피였나 보네. 상급 <웃음> 검전진, 검색, 검색. <웃음> 와, 공왜이래 많이 와. 거울 벨쪽에삥두 개. 건벅 조심. 아까. 어, 아직 노전진. 왔다, 왔다. 시시님 왔어요. 건박스 조심 뺐다 다시. 오가오나지오빠있어는지 오빠가 오가오는오가오는가지가오 울통울고 룬. 뱅통하고눈가래요빙가다 띵가, 띵가, 가띵 띵가, 띵 띵가, 가띵가 오케이 비야 비. 오케이. 라군이 심이야, 심. 오케이. 1 3 나도 테리왜 무조건 개피라고 얘기해. <웃음> 아니야, 어시터스. 개피랑 어시랑은 다르죠, 형님. 하지만 잡았기 때문에 잡았어, 진짜. 잡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검 떼신다. <웃음> 하나 다 하나 다채소둘다 검복 조심. 가스. 야. 하나. 또 핑, 또 핑. 딱 핑. 저 리스크도 오던데 계속 음. 두발더 검정 두발이지요? 오 어? 어. 어 이게 안맞아? 검코너 검은. 상큼하시네 어? 어서오세요 범범범범범범 범벅 범벅 범벅 범, 범, 범, 범. 한마리 겁겁 아, 나도. 이거 보나다 이거. 이거. 건복 같다. 짧은데? 아, 이, 이 사람. 아, 뭐. 아, 응, 평원처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아, 보나야? 아, 말했지, 보나라고. 아, 이게 안 들려 처음 쏠 때. 제가 무반영이 집중력이 좋으신 거지. 아군이 패배하고 어 멀티태스킹을 그죠? 남자는 원래 좀 힘들죠. 내가 특히 못하나말 아, 네. 특히. 나가줄 사람 없나? 내가 네, 나갈까? 바로 나와. 어, 그러든지. 여기서 <웃음> 나와달래. 그럼 전진은 없어야지. 기염마. 재현이 형 어, 결국 그럼... 이거 봐. 애기를 깼잖아. 그러니까 전진, 안 검전진, 안검 전진, 검 전진. 아, 양 예, 먹었다. 전진 전진. 단장. 검적배 있는데. 아빡트 잡았고. 앞에. 어. 어 검사, 검사, 검사, 하는 검사, 순간. 검사, 착하고 아, 뭐 아니 이게 왜? 아, 이게 안 맞네. 범에 세명 고장인데요. 야, 어... 어, 저 어, 재현이 수, 형 뛰는 거차요아 <웃음> <웃음> 어, 너무 가심 없는 거 아니야? 저형저저저 저, 저, 리스크가 아, 개피, 리스크 아, 개피. 여기.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저핑, 저핑, 저핑, 저핑. 먹었다, 먹었다. 오케이, 전진 잘. 오케이, 저기 스나 개피 열 리스크. 아 좀, 응. 나는 개피, 잡았다. 아, 군이, 숨이, 아, 숨이. 벚꽃, 씨. 빚꽃, 씨. 빚꽃, 씨. 빚꽃, 검정 2명 리스크 필저 죽습니다 이제 살았네 와 이거 맞추네? 아.. 둘다필맞둘다필나못 필일 거예요 형 맞았을 거야맞았음 개피 죄송해요 맞추는 거봤거든쌤쌤쌤 <웃음> 아, 아, 아, 아, 아, 주실? 오케이 빨 어, okay, 아, 잡아 잡아 잡 30개가. 30개. 습니다 30개 좋다.